그러면 이제 스토리는 이제 뭐, 이시다권 나오고, 이제 뭐, 기존의네명은 이제 투입이 됐으니까, 코스는 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존 60학간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예. 이게 저네명을 끼워서 저네명의 스토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애초에 스토리모드 전체가 싹다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아, 근데 그, 그것도 있어요, 지금. 스토리 순서대로, 순서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근데 인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게 까다롭지 않나 저는 순, 저는 아마 왕관 만화편 스토리 순서대로 갈것 같아요. 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시다의 차를 구현할 수할 만한 것이 대체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현할수 사실은 없기는 게 없었는데 테스타로사는 테스타로사는 뭐. 아, 테스타로사가 나오는 하는데 아 그럼 아직에 아벤타도가 나오진 않겠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뭐발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건... 레이퍼즈 아니에요? 음? 테스타로스 아니 저거 저 이시다 편에서? 이시다 편에서 나온 게 갬발라 아니었나요? 옛날에 뭐 나왔지? 포때 콜벳이잖아, 지금은 콜벳 네. 폴베. 지금도 콜벳이죠 네. 옛날에 뭐, 나도 생각이 나네 그니까 외제차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 음... 아, 이시다 편이 난... 누가 컨벳차 아니었어요? 그때? 포에서 나왔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전에 게그 없었던 거같아 있었는데 없었나? 그게 오사카 별로라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식편이 아니어서 화도 화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나. 그러니까 정식편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 된 거. 뭐 여튼.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인기 있었어요. 90일에 한번 기사를 봤어요. 자영님이 음. 보내준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첫 첫째 그 타이틀에 이미지 인테그라가 있더라고. 응 혼다 추가 됐지 뭐 추가가 됐는데 인테그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 당연히 지금 토모야가 인테, 인테그라 를원작해서 인테그라 물어가지고 알킬러로 활동했으니까 인테 인테그라 인테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이, 그러니까 지금 현 작품에서 NSX나 그런 게 나,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이후에 이제 일본 내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혼다 차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잖아요. 그랬었어 기억이, 그, 기억이 혼다는 원래 자국의 아 뭐지 자 회사 메이커의 친환경 이미지 때문에 트래픽이 있는 차량이 안나오기로 안안 했었어 그런데 원작에서도 혼자차를 모는 사람이 지금 저 4명의 인물들 네. 중에 두명이 있단 말이야. 네. 토모야가 제가 인테그라를 타고 네. 유지가 S2000을 타. 네. 그러니까 저두 사람을 위해서도 인테그라하고 S2000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거지. 원작파기는 할 이유가 없었어 시키고 엔에스에스는 그 마음바닥에 뭐한 차량이 날라올 네. 이거 말 센스만 있으면 뭐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 말 센스가 그래. 나오고서는 그때 그 앙케이트를 보면서 아이 지금 이 혼다차를 찍어 할 분들이 어. 혼다차들에 대한 지금 왕관 유저들에게 있어서 혼다차가 이런 이미지고 그걸 설득시켜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음. 그래서 당시에 그 설문조사를 하면 줬던 게 NSX 그 핸드폰 배경 화면이었어요. 음. 엔의 신형 NSX 은색이 있었고 거기 완간 완간 미드나이트 5D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근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NSX만 날씨에 서던게아까데 왜냐면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떡밥이다 네, 떡밥 떡밥이고. 떡밥 던지듯이 음. 그런 얘기지만. 뭐.